왔다, 와서 지는 왔답니다. 왔다는 청남공주시 사곡명 마곡사로에 있는 태화식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곡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바로 앞에 있는 태화식당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택할 메뉴는 더덕구이 정식입니다. 더덕구이 정식에는 아주 많은 찬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된장찌개, 대육볶음, 간장게장, 더덕구이, 이종전과 죽순, 연건, 산채나물,밭,버섯,메치,무침 채등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더덕구이 정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더편에 멋진 장성마을 조각공이 있습니다. 오늘은 더덕구이 정식을 <웃음> 먹어봅시다. <웃음> 이 메인이 오늘 정더되 나왔 내가 무잖그렇 괜찮지? 대나무가 적송 그런 게대나무 한 단계 정는그런 그고 젓갈 같다